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,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보게 될 인포그래픽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,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자, 지금 제가 어떤 컨셉을 잡고 만들었냐면요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,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은 이런 걸 좋아한다 라는 걸 표현할 때 아니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걸 생각한다 라는 걸 표현할 때 쓰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인포그래픽입니다 이미지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중앙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갈 이미지는 아이콘도 상관이 없고 이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이트에서 저는 음, 걸 적어볼게요 걸이라고 적어봤더니 여기에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저는 이번에도 좀 아까 전이랑 똑같은 이미지는 바로 요겁니다 요눈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자 PNG 형식으로 512 사이즈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기 안쪽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봤습니다 되게 깔끔하죠 이제 여기에 말풍선 같은 이미지를 넣어 볼 건데요 이거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원도형을 그려줘야 합니다 파 원도형을 선택할 거고요 자 이것을 그냥 그리려면 정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그리실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그려주시면 이렇게 정원의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나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주실게요 자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원도형이고요자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동을 시켜서 하나 또만들어주고요 마지막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제 내용이 들어갈 칸이 나왔는데요 이제 안쪽에다가 조그만한 원만 더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그만한 원은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대로 복사해서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작게 쉽죠 자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또 이동시켜서 복사 복사 복사 됐죠 이제 마지막 더 작은 거를 해볼게요 자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대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조금 더 작게 오더 작아졌어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채 복사 컨트롤 키를 누른채 복사 컨트롤 키 누른채 복사, 복사하시면 끝납니다 어떤가요?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개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복사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채 이동시키면 복사할 수 있다는 것꼭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게 진짜 쉬운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텍스트와 아이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 아이콘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랫 아이콘이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상단에다가 이제 텍스트 상자만 집어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,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동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모양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걸 보면 어 뭔가 조금 실제 사람 이미지 같은데 요렇게 그림 같은 느낌이죠 요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미지를 활용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윤곽선이 뚜렷한 사람 이미지일수록 더 좋아요 자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배경 제거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파워포인트 2010버전 이상부터 존재하는 효과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,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가시면 배경 제거라고 있는데요 이 배경 제거를 통해서 뒤에 있는 배경은 삭제해 줄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과 몸, 몸통만 남겨줄 겁니다 보관할 영역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관해 주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, 자 이렇게 했고요. 보라색 부분만 이제 삭제가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미지가 싹 잘렸죠? 자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 주신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해볼게요. 자 그렇게 되면 글이랑 이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겠죠? 자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선택한 후 효과를 줘야 되는데요. 그림 도구 서식에 가시면 왼쪽에 꾸밈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. 이걸 누르면 여기에서 뭐 그림 효과 뭐 여러가지 효과들이 많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저는 강조 효과를 선택해 볼게요. 이 강조를 누르니까 이미지가 꼭 그림 같이 바뀌었죠? 자, 이 상태에서 색상을 검정색, 회색조로 바꿔줬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와 뭔가 뒤에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지 않았나요? 자 이런 방식으로도 사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아셨죠?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, 도형을 활용하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활용한 채 복사만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